내 이름은 잉여맨. 포켓몬 마스터가 될 사나이지. 내 이름은 치스리 포켓몬 마스터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웃음> 반 <반가워. 웃음> 진짜, 진짜 싫어. 왜 그래? 내 이름은 댕박사. 아직 모자란 여맨이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왔지. 자 오늘 치스라 그리고 박사님 저희가 온 이유는 이 포켓몬 볼로 포켓몬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가출한 알파벳 로어 친구들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오, 오. A, B, C, D, E, F, G 이 친구들이 지금 Z까지 다 지금 이 집에서 가출했거든요 오. 그래서 포켓몬볼로 잡아서 다시 집으로 되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다 잡으면 그 알파벳 마스터가 되는 거니? 음, 다 잡으면 은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어, 어, 정말 끔찍한 끝. 나는 이만 빠지도록 할게. 이하면. <웃음> 같이 가요, 탱박사님 <웃음> 저기 물속에 한번 가 볼까 싶어? 물속이라. 저기 물속이 뭔가 있어? 물속에 어, 뭐가 엄청 많어. <웃음> 아, 너무 싱그러워. 물속이 뭐지? 아니, 이거는 알파벳 친구인 R R. R. 오케이, okay, R. 너포켓몬에 넣어줄게. R. 넌내거야 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R은 잡았다. 자, R은 잡았고, 이제 다른 것도 잡으러 가볼까? 구독. 아. 어, 잠깐, 벌집 앞에 B가, 있, B가 저거 B? 오 b 다 B. 아, 이거, 이거 그거네. B. 그러니까 벌그 영어로 비잖아. 그러니까 비가 여기 있나 보다. 벌집 앞에 내가날 공격한다. 여매나,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공격해 말이야. 오케이, 오케 어? 오 나갔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야이 오케이. 오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지오케고 오케이. 고케이 오케이. 오케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알파벳이 있지 않을까? 아난 마을에서 잠깐만 좀 쉬었다가 내안 될까? 나 너무 힘든데 <웃음> 그럴까? 음 마을에 가서 알파벳 친구들이 있나?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는 있네? 어, 뭐야? 피다! 어, 피! 그냥 귀여워하지 않는구나 자, 아유 귀여워! 피가 왜 여기 산지알것 같아 피풀이 아닐까, 피플어 어, 뭐야? 탈수 있어! 오! P. P. 피는 친구였어! 빠른데? 피는 친구! 역시 프렌드! 프렌드! 브랜드. 저지 프렌드는 F입니다. 그러게... <웃음> 피가 엄청 많이 사네! 오케이, 피 타고 빨리빨리 찾자! 좋아 좋아 가보자! 가자! 피. 가자! 자... 이쪽 동굴로 들어가 볼까? 동굴 안에는 안 들어가 봤잖아. 오, X가 바로 여기 있던데 여맨아! 오! 오. 오? 어? 터질러! 여민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조심해! X는 크리퍼였나봐! 댕방사님의... 오, 오. 여기 X가 온다! X가 오, 온다, 온다! 잡아! 온다, 잡아. 온다, 잡았다! 오, 나이스 레이스. 나이스! 이제 땅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알파벳들을 찾아볼까요? 좋아 좋아 가보자 여민아! 들어가자 아... 여기 <웃음> 동굴이 엄청 큰데? 오 X가! 여민아 X야 난 도망갈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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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님 먼저 뭐와 있었네 헐, 아, 아, 아, 어, 뭐였어 어떻게 어잠깐 KKK다 K K는 나방이지 나방 나방 잡았다 나방 어 K 잡았다 깜깜한 <웃음> 곳에 살고 있었네 이 나방 음, 엄청 지지야 깊은 곳인데 음. 어, 어, 널 따라다니는 이 녀석은 뭐니? 이 녀석가 L? 너무 많은데요 여기? 이야. 아, 아, 음, 여기는 광산? 있을 것 같은데? 방산화면은 어, 마인이니까 M이.. 오! 오! 어, M이다! 오? 뭐야? 어. M 넌내 거야 M. 어.. 진짜 M을 잡았네? M 잡았다 더욱더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볼까? 이겜은! 뭐?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엔더맨 엔더맨 잡자 쇽? 쇽? 역시 우리 쥐순이가 제일 강하구나 <목소리> 박사님도 때려드릴까요? <웃음> 그건 미안하다와 여긴 어디야? 야, <목소리> 오! 는그 여기는... D 아니야 D? 오 저기 D다 D 포켓은 볼에 떨어졌어요 누가 잡아줘 D다 D 나도 없는데? 걱정 마, 내가 있어! 잡았다! <목소리> 미안해 봐! 살려줘! 아! 댕댕! 아. 아. 댕댕아! 박사님 잘가요 오케이 D 잡았지? 자 내가 잡았어 좋았어 근데 여기가 어시도대 이건 뭔 소리야? 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나? 이게 뭐죠 도대체? 오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여기는 워든이 어?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나 여기 뭔가 오, 고대도시다 고대도시. 고대도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고대도시잖아요 나아 아, 너무 무서운데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선. 음, 굉장히 강한 버스가 나온다고. 여기서 누가 나올까? 어? 여기. 정말 무섭다. A가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A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A가 어디 있담? 어! 뒤에 있다! 뒤! 어? 어 오! 뭐야? 어 A다 A A다 어? A 포켓볼을 잡아! 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달아 포켓몬 어! 잡아! 어, 잡아, 잡아! 오케이! 잡았다! 오! 오케이 잡았다! 오! A 잡았다! 좀이가 빨리 나가면 안 돼. 너 무서워. 무 어? 있지? 이게 뭔들이지? 무슨 불이야 이게? 그렇지? 왜? 이 뭔들이지? 어땅 속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왔는데? 어? 너 뭐야, 너 없네. 아저씨, 와너 없네. 우와, 너무 센다. <웃음> <찐네. 웃음> 우와, 아, 또 살아야겠다. 뿅. 기순아, 바다에 나가면 은 뭔가 있을 거야. 타! 알았어, 여메다. <웃음> 여메다, 근데 보트는 바다를 바다를 가기 위해 쓰는 거란다. 육지에서 쓸모가 없다. 어, 좀 빨라. 어, 뭐야? 어, 기순 바닥에 뭔가 있어. 이거 바다에 사는 티가 약간 상어처럼 생겼잖아. 상어네. 그니까. 상어다. 오. 와 어, 귀여운데. 있는 음, 섬은 약간 귀상어 같구나. 오케이 티너내 거야. 오케이 티도 잡았다. 티를 잡았다. 어디 있어 나 포켓몬이 없어졌어. 다시 한번 잡아야겠구만. 올라가네. 오? 오. 됐다. 오케이 티도 잡았고. 오케이 쥐순나 넌넌 수영해서 와. 어 오, <웃음> 같이 가야겠 나. <웃음> 될 거야. 음, 이 아래에 뭐가 있는데. 응? 끝까지 가볼까, 여메당? 숲창고 럽다임 이 안에 뭐가 있나? 진짜? 어 좀비가 있어! 어... 오. 뭐야? 어! 아, 안에 오가 있어! 오! 오 오가 있어! 오! 아파, 너무 아파! 오, 오가 공격한다! 도망가! 포켓몬벌로 잡아! 빨리 나 없어! 포켓몬벌이! 다 떨어졌다고! 여메당! 봐봐! 새 포켓몬벌이야! <웃음> 야 야! 아. 잡아! 잡아볼까? 촌비 녀석들 우리 오우가... 여매니 괴롭히지 마. 오가 왜 이렇게 많아? 여매나 너 숨이 차 보이는 걸. 손비 잡아볼까? 우리가. 자 우리가 오가 다 도망갔나? 오가 없어. 오가 어디 있는 거야? 오가 다 도망갔어. 어디야? 아, 나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아저 나왔어 여매나 여기 있다 여기. 막혀 여기 여기 여기 이 안에? 여기 you're lucky. Okay, you're lucky. o k a 나 y o u 죽어 가자 그냥 가자 잡았어 잡았어 오잡았 u 내가 가지고 있어 자 빨리 r e 가자 c k 위험해 자 y y o u 여기다 방 c 냄새나 니네 a 안 탈래 u r e 니 u 탈래 <웃음> <응>? <웃음> 나는 너같은 녀석 u r 우기싫 c <웃음> 아, 아유, 아유 아유 아 y y 어 여기는 버섯섬이라는 곳이란다. 잠깐만 뒤에 방귀 냄새 때문에 죽은 H가 있어요. 오 H 늑대 방구가 효과적이었나 보구나. <웃음> H 넌내 거야. H도 모았고 또 다른 건 없나? 여기 막 아이스 섬도 있어가지고 설마 아이 있는 거 아님? 맞아 아이스니까 아이. 아이스니까 아이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잘 둘러봅시다. 바다에는 뭐가 더 없을까? 바다에는 뭐가 없을까? 음... H가 떠다니는 구나? H밖에 없는데요? 음... 음... H는 수영을 좋아하나? 뭐야, 이 물고기 완전... 모양을 만들고 있네? 뭐지? 음... 근처에 어딘가 있을 텐데... 여민아, 여기 뭔가 있어! 뭐지? 뭐가 있지? <웃음> 여기 뭔가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이 보트 넣었다 갔다 버린 거야. 이상한 생물체. 오케이. 이거 이거하고 이게 이거 분리될 거 같은데? 아. 씨다. 와! 씨. 어, 가 때린다. 어, 때려 때려. 씨가 나 때려. 조심해, 조심해. 맨에는 인기가 참 많구나. <웃음> 근데 이거 얼음 있으니까 아이스 아이 있지 않을까? 어, 한번 나이스 섬으로가 볼까? 아이 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이가 음... 어, 있다 있다. 샷다 샷다 샷다 샷다 샷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우 와, 엄청 많은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만 안 보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아이스 섬에 정말 있었어. 와, 엄청 많아. 아이야 못 간다. 아이. 흥. 아이, 넌내 꼬임? 어, 안 잡혔어. 다시. 오, 굿. 이대로 조준해보라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저아이도 잡았다 잡았고 C도 잡았고 그치? C도 잡았고 음. 그 다음에 아이도 잡았고 오케이 여기는 다 잡은 것 같은데 딴 데로 가자 이제 배타고또 다른 데로 가보자 오케 좋아요 여기 정글이 있다 정글 정글이면은 J니까 J가 있지 응. 않... 아 어? 다 어라? 있어 어! 이제 제이가 네, 때려! 우리 몬스터 폰에 집어넣어는 염해나 아! 자! 오! 됐다! 오! 제이 오. 잡았다! 제이 잡았다! 역시 정글이라 그런지 제이가 맞네! 음. 돼지도 잡아가자! 제이. 돼지고기 먹고싶다! 좋은 생각이야! <웃음> 그럼 바로 여길 잡으면 되지 않니? <웃음> 저 어떻게 그러신 거예요? 댕박사지하 <웃음> 아, 내가 어떻게 널 보고 그러겠니? 죽고싶어! 죽고싶어! 죽고싶어! 미안해! 미안해! 자! 오케 다음으로! 다음 고고! 여기는 뭐지? 늑 같은. 어여, 여민아, 여민아! 어? 이게 어? 갈색 버섯이 있단다. 어, 아, 오. 음. 아주 맛있겠네요. <웃음> 버섯인데 덕버섯. 한명 처리했군. <웃음> 맛없어 음, 여기 늑인데늑 뭐가 음. 있을까요? 음. 어, 뭐야? 어, 큐, 큐, 큐, 큐, 큐. 큐. 큐, 어, 큐다. 큐 엄청 느린데? 달팽이야 안전 포켓몬을 그렇게 막다루다니 내가 전 매력에 어? 반했다니까 뭐야 저 S 아냐 오 스네이크, 스네이크. 오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오 뱀인데 역시? 오케이, 역시 잡았군요. 늪에서는 뱀이, 뱀이 나오니까 늪에서 뱀이랑 달팽이가 나왔구만 그럴만한데 음. 오 너무 빨라 스네이크 도망쳐 어, 도망가 도망가 물리면 어, 어. 어. 죽는다 독뱀이야 어. 독사야 어, 저기 앞에 사막이 보이는 거 같은데? 사막에 있을 거 같다? 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어? 아, 왜 이렇게 조용해? 어? 뭐야? 유! 유! 아님 유? 유? 니가 어? 어, 유, 유. 유다 유다! 유다. 어, 유가 다 때려! 어! 에이, 들어가! 그거 보내 들어가! 어이 녀석은 뭔가 개구리 같구나! 아 유! 너 들어가! 유를두 마리 오. 잘 잡았네? 그리고 유를 던져서 공격시킬 수 있어! 유 공격해! 오! 공기 안하는데? 아왜 나만 때려 왜 나만 때려 하하 어. <웃음> 가 제일 싫은가봐 아니 주인을 때려 흐흐 <웃음> 너는 아직 충성심이 부족한 것 같구나 자유잡았고요 그리고 어, 어, 저기 어? 저기 뭔가 보이지 않니? 음, 이거 빨간색 사막 인거 같은데 저기 바이오나 뭐가 보여 어디 어디 어디 저기지? 어디? 저기. 어디 어디 와이 같은데? 어? 저기 위에 와있다 와이 위에? 나 안보이지 왜? 그.. 그.. 방향으로 쭉 까버렴 어디있지 왼쪽으로 아니? 와이다! 어! 와이! 어, 어, 어. 와이도 개똥지 와이 잡았고 오, 좋은데? 여기 사막에서 두 개나 모았다고? 야. 자, 지옥에 가면 알파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들어가죠 어, 나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지옥에나 떨어져 아닌데, 뱅 박사님 죽어야 돼어 오! 뱅아주씨! 뭐야 뭐야 뭔데 뭐가 떠 어, 여기 오른 쪽에 아 W W 오케이 W 잡았고 W W 아 어, W 들어가 빨리 잡아 <웃음> W 잡았고요 이제 지옥에 왔으니까 탑업을 좀 해볼까 탑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이 근처에 음... 어. 여기가 너무 더워. 우리 여기서 어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 여기, 어, 여기 보이네. 애는 잡았고. 여기 이상한 성. 어? 뭐야? 어? 와! 애플! 아, 와! 어, 어, 안 보여! 어, 못 찾겠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매나 오토버를 추구가어지 야매나. 잘 가라 대박사. 애프는 미녀도 안 때리나 보네. 나는 안 때린다. 잡아서 잡아서. 와안 보여. <웃음> 오케이 오, F 편의점이야? 잡았다. F 잡았다. 와신들었다 이거는 <웃음> 아이폰의 친구들을 찾기 위해 엔드월드까지 <웃음> 가는 세 <새> 남자. 가자. <웃음> 가자 오, 가자 가자고. 곱게기로 그 어, 빠져! 가자! 빠졌어 따당! 따당! 다다다다다어 좋아! 뭐야? 네, 우리 어떻게 해? 아, 가요 댕댕이 아, 아저씨? 니가 벽로싸 올려야지! 오케이. 내가 가볼게! 저기다 이거 타고 올라와? 올라가보자 근데 이거 엔더 드래곤도 폐교로 잡아 질까? 뭐가 될것 같은데 기분이? 음, 뭐야? 이 V밖에 없는데 여기에 E가 있는 거 맞아? 엔딩이니까 엔딩을 깨면은 E가 나오지 않을까? 아 있다 E E 여기 있다. 이거 진짜 있다. E. 오케이 잡았고. 그리고. E 잡았고. 일단 엔딩 정보 잡자 온 김에. 아, 죽여 죽여. 아, 빨리 헐사. 한번 표범으로 던져볼까? 안 돼! 안 돼! 포켓 오브안 돼! 이거는 지금! 할로 이거 때려야 돼! 할로! 할로 오케이 알았어! 죽어라 엔더 드래곤! 매진과 바워 제트 드 와우! 와우! 엄청 마이 달라! 죽어라! 헉! 헉! 지금이야! 어, 저 죽네! 지금 야, 해라, 죽어라, 지금! 죽어, 죽어. 엔더 드래곤 죽어! 어, 지순이 아. 뭐야! 어떻게 이렇게 벌써 죽 가서 내 강력한 음, 파워에 이끄럽고 다 엔더 드래곤은 말이야 좋았어 아, 우리 이제 제트 빼고는 다 잡은 거라고? 오우. 오우. 오우. 와 경찍 와봐 오케이 그러면은 이 엔더 준주와만 있다면 제트를 만날 수 있어 가볼까 한 번? 자 이제 들어가볼까? 가자 아, 어? 안 가지는데? 어 됐다 가졌다 어 됐다 자 오우. 여기 건에개 얻는 곳에 와왜 이렇게 많아 부위? 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서 제트를 찾자! 가자! 가자! 오, 오. 와우! 우리 제트가 분명히 있을 거야! 올라가자! 얘네나 녀석들의 공격을 조심하렴! 아 몸이 막 붕붕 뜬단다! 무시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웃음> 몸이 붕붕 뜰 정도로 좋다는 건가요? 댄 박사님? <웃음> 와 여기 점프맵이 있는데요? 흡. 좀 틀렸다 이저 녀석들의 공격을 맞고 올라가면 겁이지. 어, 어? 어? <웃음> <웃음> 와, 뭐야 제트다. 어 어디? 로시 말이면 그 녀석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모른다. 오케이 한번 이거 하고 올라가 보자. 어, 완전 큰데 제트는? 오 제트다. 여 <웃음> 지구다 지구. 야 이거 한번 싸워볼까? <웃음> 어, 오 다이아몬드 돈짐! 오 다이아몬드 엄청 비싸고 못돼? 다 먹을 못해.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못 먹으면 먹어지는데? 한번 먹어줘 잡아 잡아 그냥, 잡아 그냥 잡아 그냥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다 모았다 뿅아 얘들아 우리가 A, B, C, D 모든 알파벳들을 우리가 잡는데 성공했어 예쁘다 어, 얘 진짜 셌는데 말이야 어, 그니까 러아 우리의 즐거웠던 추억들 들가는거 보이니? 얘들아 뭐, 나 지금 힘들었어? 눈물 나야 이거 다 모았어 우리 진짜 아이도 있고 야 유도 있고 부위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강했던 제트까지 가뒀다고? 오, 얘는 오, 무려 뭐. 다이아를 쏜다니까? 다이아 생성기네 그냥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 얘들아 얘네들 얘들한테 선물이 있어 뭐지 뭐지? 이걸 진짜 죽이 싫었는데 말이야 자 일단은 포켓몬로 볼 나와라나 나라! 라나나나여나나쫓아가라나빈이나쫓아라라어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라 나라! 라 나라! 라 나라! 나라! 나라! 라나나 어, 싫어, 싫어!!!! 어! 어, 어, 싫어!!!! 어, 자, 여러분들 격 친구들은 다모았습니다 예~~~~~~~~~ 어. 뿅. 구독 평 뿅. 좋아요 핑 <웃음> 안녕 W가 계속 쫓아오니까 잡아 그냥 잡고 몰스볼보를용암에 던져 그래 음. 그러면 죽겠지 영민다 <웃음> 아, 그건 너무 찬이네 <웃음> 언덕 위에 올라왔더니 쥐가 찍지. 찍지. 아! 아. 쥐가 쥐, 쥐, 쥐. 포켓, 포켓몬 쥐볼로한 마리만 잡고 도망가야돼 아. 아! 이렇게 포켓몬마스의 꿈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웃음>